HG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후기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어, 차를 구매한 후에 얼마를 탔냐면 6065km를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차를 구매를 했고요. 어, 지금까지 자동차를 어, 새 차를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처음 차를 구매했던 것은 경차 마티즈를 구매했었고, 그다음에 아반떼 MD를 타고 다니다가 아그 전에. 아세티 해치백을 탔습니다 그리고 어반떼 MD를 타다가 HG 모델을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차를 타서 살걸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동안은 차를 막 여러 번 바꿔왔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처음부터 그랜저 HG를 구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10만 킬로가 넘은 차량들은 중고차로도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처음 30만 킬로가 넘는 차를 구매해서 타봤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30만 킬로수를 탄 차가 10만 탄 것보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몇 가지 조금 수리하고 싶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격대 성능비로는 전혀 문제없이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선 핸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있는데 뭐 후방 카메라, 전면 파키센서 후방 파킹 센서 전자식 브레이킹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이 다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제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었고 그 다음에 아 전자식 시동 버튼이 되어 있고요. ECM 룸밀러는 없습니다. 어? 어 ECM 룸밀러네요. ECM 룸밀러인데 하이패스가 없는 ECM 룸밀러를 썬루프가 없는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HG를 구매하면서 좋았던 점뭐 장점 단점을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지인들을 차에 태울 때차 크기가 크다 보니까 뭐랄까 여유로운 승차감을 제공한다고 해야 될까 물론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어, 좋은 승차감으로 차를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장점은 장시간을 운전했을 때덜 피로한 것 같아요 시트의 착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차를 딱 탔을 때 어, 나를 딱 안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소형 준중형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안락함이 이 시트에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한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두 번째일 거고요 아, 세 번째는 이 핸들인데요 이 가죽 재질이랑 이우드로 만들어진 이 윗부분 이 부분이 핸들링을 되게 재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주행했던 차들은 이 핸들에 이런 글로시한 느낌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의외로이 부분이 어, 되게 잘 잡힙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때 감성적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행의 핸들링이 어떤 성능을 높여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감성적인 측면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 차는 LPI 3000cc예요. LPI 모델은 전부 다 3000cc로 알고 있어요. 3000cc의 연비가 LPG 치고는 잘 나온다. 음 제가 아반떼 MD를 운행했을 때도 LPG였는데요. LPG. 아반떼 연비보다는 솔직히 잘안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얼마 전에 55,000원 주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료게이지는 2칸이 남아 있는데 주행거리는 350km 입니다 400km를 넘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55,000원 정도 주유했을 때뭐 시내 주행을 거의 85% 이상 90% 이상을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반떼 MD로 주행을 했을 때는 3만원을 주유했을 경우에 300km 정도를 타셨습니다 연비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이 차는 5만 5천원 주유했을 때한 400km 정도니까요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어 V6 엔진을 갖고 있는 파워 같아요. 며칠 전에 어, 모닝을 타고 다니는 운전자가 제 차를 한번 몰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몰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오 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이건 이거. 경차는 1000cc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이거는 3000cc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마력을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만 차가 나가는게 달라요 약한 140에서 150 사이의 게이지까지는 제가 밟아본 것 같아요 가속카메라라든지 다른 차들 때문에 더못 밟았지 악셀을더 어, 밟았으면 정말 200, 200에서 220까지는 잘 나갈 수 있는 차인 것 같고요 속도 게이지에는 260까지가 최고속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260을 밟을리는 없겠죠 또 장점 하나는 어 신형 아이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HG 사이드 밀러가 굉장히 넓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실내 공간을 넓어 보이게 뽑아내는 디자인 질리지 않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제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인데 어, 동호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해서 한걸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HG 고급 등급의 모델은 앰비언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델도 있다고 해요 대차는 를 통해서 직접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또 장점 하나는 어, 이 드라이브 모드에 대한 어떤 주행 패턴이 확실한 것 같아요 기존에 탔던 차량들 중에서 어, 에코 모드를 키거나 노멀 모드를 했을 때그 차이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었는데요 HG로 오고 나서 이 드라이브 모드는, 어,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 버튼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노멀 모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에코모드는 정말 RPM을 잘 쓰지 않는 주행으로 연비주행을 하는 모드라 솔직히 답답함은 있습니다. 한 보름 동안에 에코모드를 켜고 다녔는데요. 지금은 에코모드를 켜고 다니지 않아요. 노멀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어... RPM을 2000 이상, 2300? 2000 이상 2300을 써야지만 변속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정도로, 어... 좀 과감한 RPM을 사용하는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세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트 포지션을 어 자주 변경하는 것 같아요 중중형차에서는 느끼지 못할 만큼의 시트의 착장과 안정감이 있지만 시트를 자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꿔가면서 제가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좀큰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제 키에 비해 차체가 어떤 시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넓어서 그런지,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는 뭔가 시트가 조금 불편해 할수 있겠다라는 단점은 보입니다.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은 꼭 한번 주변 지인들의 차라든지 중고차 시승을 꼭 해보시면서 느게오면서 타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어,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차급에 비해서 노면 소음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서 제 차는 지금 어, 휠하우스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휠하우스를 제가 직접 방음 처리를 했고요. 방음하기 전에는 노면 소음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어 이게 브랜저 맞아? 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는 방음 기술이 썩 좋지 않았었나요 어, 단점 또 하나는 어, 코너링이 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차가 승차감 위주의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 서스펜션이라서 그런지 어, 코너링을 할때좀 울컹울컹 되고 기웃둥 기웃둥 되는 그런 코너링 주행 감각이 있어서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스트럿바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 차량에서도 스트럿바는 장착을 하고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구매 후한 달이 넘기기 전에 스트럿바를 추가로 구매해서 장착을 했었고요. 스트럿바를 장착을 한 후에 이제 코너링이 제대로 된 코너링이 주행 성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그랜저 HG의 이제 단점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차량 정도의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려면 600만원에서 1000만원 초반대까지면 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세가 나와있고요 아반떼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어, 그랜저 HG 중고 모델을 좀 구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후회 없는 결정이 될것 같고 음, 당분간은 이 차를 계속 운행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 싶어하는 차가 두세 종류의 차량이 있는데 어, 그 차를 구매하려면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 차는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무리없이 탈것 같습니다. 승차감이나 외형이나 만족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HG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운행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 행하시길 바랍니다.